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투어저입니다. 날씨가 되게 따뜻해지고 뭐 이것저것 뭐 날아다니더라고요 나비나 나방이나 되게 많이 날아다니가지고고 오늘 한번 산에 올라와봤습니다. 산속에서 이제 뭐 나비나 애벌레나 이 다양한 생물들 어떤 게 한번 나왔는지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시죠 물을 알리는 물소리 이야 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저희 주변 사인데 이쪽에 이제 매년 도롱용이 막 여기 알을 났거든요 도롱용이 되게 많은 사인데 물도 진짜 깨끗합니다 여러분 아마 여기 지금 도롱용 알이 있을 거예요 와 물도 진짜 차갑거든요 여러분 손을 넣고 있으면 막 손이 막 시려워요 지금도 온도가 지금 한 지금 촬영 당일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15도 정도 되거든요 지금 온도가 근데도 진짜 완전 시원합니다 알이 없나? 오 깜짝아 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있다! 여러분! 보셨어요? 아예 찾으셨나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자!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야.. 여, 여 이렇게 나왔네 와 여러분 지금 이게 바로 도롱룡 알입니다! 이제 아마 비가 오고 막 그러면서 이제 산란을 한것 같은데 야여러분 역시 올해도 어김없이 다행히도 산란을 했네요! 여기는 이제 도롱룡들이 계속 번식하고 그리고 사는 것 같아요 오! 어, 잠시만요! 오! 여기 또 있다! 네! 이렇게 안쪽에 한 덩이 더 있었네요 와.. 드롱용알. 이쪽 아마 이 안쪽에 더 있을 텐데. 어, 여기도 있다. 야, 여러분. 동료가 진짜 많네요. 여기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제 이게 바로 동료 아이들입니다. 요즘에 아마 이제 양서류, 개구리, 두꺼비, 드롱뇽 이런 애들이 이제 산란초인것 같아요. 두꺼비들도 요즘 이제 되게 많이 산란하고 있다는데 좀 이제 얘네들도 개체수가 계속 보존됐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했던 곤충 한 가지 또 나왔습니다. 바로 태똥처럼 생겼다고 해서 태똥하는새입니다 여기 이제 이 가시가 돋은 나무가 바로 두릅나무인데요. 이렇게 두릅나무에서 주로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하늘새입니다 여기다 제가 좀 떼가지고 보여드릴게요. 떼 떼요 조심해야 돼요. 주릅이 가시가 많아가지고 와 됐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새똥하는 수입니다 진짜 얼핏 보면 진짜 새똥같이 생겼어요 그냥 새똥이에요 근데 이제 새들이나 다양한 이제 뭐 천적들을 새똥으로 이제 등갑해서 피한다고 하네요 자 여러분 한 마리 또 나왔습니다 두릅나무거든요. 이것도 이제 새똥알수와 새똥인척 숨어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치즈해 가서 제가 이제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게 죽은 두릅나무거든요. 근데 이제 죽어서 나무 말랐다고 해나 그런 이제 곤충들이 많이 서식할 것 같은 느낌인데 바로 여기 보시면 여기 새똥알수가 여기서 짝짓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한쌍더 있는데요. 아마 이제 죽은 나무 여기다가 이제 산란하려고 이렇게 모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한번 새똥알수를 데려가서 한번 산란도 받아보고. 어떻게 유충이 자라는지 한번 관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채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 사실 오늘 처음에는 그냥 산에서 뭐봉충뭐드롱용 가재 뭐 이런 거좀 보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 새똥한 수가, 개체수가 많이 있어서 이 친구들을 이제 잡아서 제가 집에서 세팅하려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제가 두무나무를좀 캐왔는데 사실 캐온 건 아니에요 보시면 이제 뭐 이렇게 여기 끝에 막 잘려있는데 이게 좀긴 나무가 쓰러져서 죽어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위에는 아직 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거를 좀 얘네 뭐 산란도 받을 겸 한번 좀 끊어왔습니다 이제 한번 요 친구들 산란 한번 도전해 보려고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 이제 이름과 같이 새똥처럼 생겼어요 왜냐면 하 이제 뭐 진짜 막 화려하게 너무 이제 티나게 생기면 이 친구들이 이제 적들 막 이제 새들 그리고 뭐 각각 딱정벌레나 뭐 개구리 그리고 야생동물들에게 이제 표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수수하게 아 이제 보통 동물들은 똥을 안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똥처럼, 이제 새 똥처럼, 이렇게 발달한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이 제 생각보다 개체수가 좀 많더라고요. 저는 오늘 추집해본 게 거의 처음이거든요. 산 속에 두릅을 좀 심어놓은 곳. 자생하는 곳인지 모르겠는데 좀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올라가서 좀 찾아봤더니 이렇게 많은 개체수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개체들 말고 저 뒤에 요 안에 이제 좀더 많은 개체들이 있는데요 자 요거 는 이제 한번 좀 산란 제대로 받아보려고 거기 있는 거한 30분 정도 잡은 것 같아요 30분 정도 잡았는데 이 정도 이제 개체수들이 나왔습니다 어 사실 이제 이 친구들에 대해서 정확히는 모르기 때문에 제가 두릅나무에 산란하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때 이제 짝짓기도 하고 있었고 고사목 좀 마른 쪽 이제 좀 죽어가는 쪽이 있었 었던 걸 보니까 아마 죽은 드럼 나무에서 산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 나무가 죽으면 이제 바짝 마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에 제가 산란 세팅을 해서 한번 이제 알. 유충, 성충, 번데기 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진짜 크기가 좀 작은 편인데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이제 색있는 곤충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막 외국 곤충 보면은 이제 람프리마 뉘엘러리 그리고 이제 뭐이벌레 종류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이렇게 국내에서도 이런 식으로 예쁜 색깔 솔직히 저는 뭐 새똥이라고 해도 흰색 검은색 이렇게 조화롭게 있도 되게 예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곤충들 진짜 좋아합니다 딱정벌레도 되게 좋아하는 편이죠 자 바로 그럼 이제 살란세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길 길쭉한 통이 있습니다 어 이제 얘들이 나무를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좀 길쭉한 통을 선택했고요 아래에 뭐 톱밥 같은 걸 깔아줘도 될것 같은데 저는 뭐 톱밥 깔면 또 이것저것 또 물주기도 좀 그렇고 얘네가 이제 관찰하기 힘들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요 키친타올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아래쪽에 키친타올을 깔아주고 이제 이 안에 이렇게 물을 좀 뿌려줄거예요 얘네가 이제 너무 마르면 안되니까 한 요정도 이제 살짝 젖을 정도로 뿌려주고 그리고 뭐 어려운 게 있겠습니까 요거 두릅나무 따온 거 안에 넣어주면 크게안 되네 아하 크기 너무 기네요 이게 그러면 제가 좀 잘라볼게요 요거를 자 여러분 제가 이거 다시 좀 잘라왔습니다 벤치로 자니까 잘리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오 조심하세요 까시 조심해야 돼요 이 안에 이렇게 와딱 맞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이제 요 옆에 뭐 이렇게 조그만 나무는 요조그마니까 그냥 같이 옆에다 놔둘게요 자 이제 요 안에 나머지 이제 하늘소들 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쵸? 그 자 이렇게 이제 다 넣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꾸며줬는데요 벌써 이렇게 나무에 올라가는 친구들이 또 있습니다 사실 뭐 이게 좀 잘못된 사육법일 수도 있는데 제가 아직 그런 건잘 몰라가지고 혹시나 잘못되어 있으면 제가 나중에 찾아서 좀더 예쁘게 꾸며주도록 할 거고요 그럼 그래도 이제 보시면 되게 또 예쁩니다 되게 잘된것 같아요 생각보다 아마 여기서 아까도 짝짓기를 제가 잠깐 놔둔 사이에 또 하더라고요 여기 안쪽에서도 이제 조만간 또 짝짓기하고 알 낳는 것까지 아마 관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곤충영상을 올렸는데요. 태동하누쏘는 제가 또 처음이에요. 아 올해는 뭔가 하늘쏘들이좀있더라고요막 후박하누쏘 참나무하누쏘 뭐 사슴, 영양사슴 하누쏘 이런 것들. 한번 제가 기회가 되면, 아니 기회를 만들어야죠. 꼭 한번 채집들 해보고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씩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요게 이제 보물 알리는 하늘쏘래요 이게 아마 거의 처음으로 나온 하늘쏘일텐데 이제 요거를 스타트로 여러가지 다양한 곤충들 한번 채집하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다 영상 더 재밌는 영상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응. 안녕. 오. 안녕.